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야 음... 아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님? 네. 어. 음... 아. 네 오늘은 라면 먹으러 가는 건가요? 맹와 네. 드디어 며며 <웃음> 네. 특별할지 자 보러 갈까요? 맹난좀 네. 네, 멀다고 네. 하니까 차 탑시다. 와, 와 멋지다. 보면 차 안에 있는데 머리카락이 달린다야. 사실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헤매니다 으에에에.. 괜찮아요.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. 날것 같아. <웃음> 인도에서 달리고 <에이>. 있긴 한데. <웃음> 인도에서 달리고 있긴 한데요. 어. 열심히 핸들을 꺾으시고. 으악. 차 뒤집어지고. 뒤집어지진 않음. <웃음> 예! 아, 예 아, 진짜 뒤집어지네, 이걸. 괜찮아요. 예.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. <웃음> 야, 좋겠다, 피. 나 60이야, 피가. 오, 예 네, 도착. 예예 예. 됐습니다. <웃음> 주차 완료. 번쩍번쩍거려. 이 주차야. 응? 이거 주차야? 에 원로 받치면 됩니다. 응? 그걸로 받쳐줘? 예, 바퀴가 올라가. <웃음>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여기 아, 여기는 다행히 생생하군요 다행 뭐야 여기는? 이안에 뭐가 있을까요? 뭐야 고지다 와 콩나물이군요 <웃음> 얘도 분위기에 맞춰서 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신문지 라면 맞나요? 네 맞습니다 와우 저희 손님도 계시다는데 한번 가서 네.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질분들. 아. 유명하신 분들입니다. 아 유명하신 분들이죠. 예 예. 음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서 네. 네. 네. 네. 네. 것 네. 네. 네. 네. 네. 자 네. 네. 네. 네. 도 네. 네. 네. 가게 네. 네. 네. 네. 네. 니다 그럼 어쨌든 가 라면을 만들러 가볼까요? 네. 보자 만들자 만들자. 일단 네. 기본으로 그냥 알아줄래 기본으로 슬러워줍니다. 넣어줍시다. 지금이라도. 제가 신문제로 바꿔줍니다. 네. 어? 둘러간다 나이고꺼요님이 아, 네. 음. 어차은 재료만큼 은 생생할 수있습니다 이건 뭘까? 뭐뭐 뭐, 꺼낸거야? 어차제로 먼저 나와 아요. 콩나물. 와 콩나물. 콩나물에. 여기다가 맛을 더해줄. 이것. 쓸모습니까? 요 안에서 만들자 여기. 뜨르면 날아가겠죠. 요. 요. 요기다 요. 만들자. 끓여내라고겠지 알걸. 아하. 아유? 고를낳라 야, 너 말이 놓는거아니야 이러면 <웃음> 깨도안 나가겠다, 야. 심제하한번 나왔어. 야 yeah,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네. 자, 어, 콩나물. 잠어 오케이, 콩나물. 자, 고마 그리고 네. 발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제다로 섞열래. 저어줍니다. 오케이. 어, 해봐. 근데 이게 너무 두지 않냐? 한 번만 씻고 올게. 그래, 씻고 와. s u c 에다담가으니엉파아니공중에떠 있어. 아, 씨씨 자, 씨 자, 자, 닦고 자, 고요네네네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어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그거 그런 아이콘 요청을 하자. 갑자기 그게 생각났거든요. 그물 엄청 나올게 할수 있는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. 요거였나라면는 아, 그래서... 용구도 뭐 들어가내요 이가와해주이 이제 해주 아주 제물하게주시씻하주 다시 씻어주는 겠습다자 가겠습니다. o t 나 o 리겠지 시작 안 나온다 불이 고장났네요 거의 안 나와요 야 세게 만들자. 나오긴 하는데. 나오긴 하는데 너무 조금 나오는데? 살짝 해야 돼. 지연을 겁나 짧게 해야 돼. 지연을 짧게 하고 맞아. 크기를 늘려야 될 듯? 응. 내가 너무 게 해야 이렇게 해야겠다. 게다. 좋아! 좋아! 시키다! 대박! 와! 내가 다 왔네. <웃음> 네, 그리고 그거 빼봐. 네, 물 세척이 끝났고요. 네, 이제 물세척 끝났어. 이제 이게 뭐였죠? 저죠. 이미 다 끝났어요. 야. 이제 이걸로 약간 순순하게 어. 해야 돼. 네, 여기서 이제 좀 달달한 맛을 추가해 줘야죠. 졌습니다. 졌습니다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자 아주 맛있어지는 중입니다. 현재 끝났고요. 네 됐어. 뭐야 이 연기는. 현재 연기. 훈제 연기. 약간 스웨스요정할 수도 있어요. 어허. 안녕. <웃음> 이제 좀 구워줘야겠어요. 네. 구워줍시다. 먹구름 하나를 생각해서. <웃음> 자, 님. 이제 좀 구워줄게요. 이야. <웃음> 이야, 굽자 구워. 오케이. 공부하는 게필하는거 아니었어? 그렇지? 자. 네, <웃음> 이제 그 약간. 뭘 처리할 거였어? 그래. 기다려 봐. <웃음> 후추가 아주 소리가 경쾌하네요. 후추가 들어가서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. 되게 이쁜데, 멀리서 보면은?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냉. 네. 왜 자사하죠? 어, <웃음> 어 좋네 네자 라면 완성 응. 자 이제 손님한테 갖다 드립시다 술요자 맛있게 드세요 자 이름 좋으리네 아이고 미안, 먹어야 되는 줄알 자를 보니까요. 입에다가 올려줍시다. 아이고. 맛있게 어? 드셨나요? 어? 진짜 되는데? 어? 어디? 아니, 저기요! <웃음> 음. 야, 왜? 그렇게 어다야 <웃음> 유연하시다 뽐내시는 건가? <웃음> 점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니? 네. <웃음> 아이고야 손님 구출. 손님 구출했습니다. <웃음> 구출한 <웃음> 구출 성공. 자, 선님 데리고 가겠습니다. 제가 불켜드릴게요. 네, 여기 아주 시원한 바닷물이에요. 여기서 깔끔하게 씻으시면 되겠습니다, 손님. 谁玩嗯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 o w 자 이제 시스템 먼저 가선네요네 그런거 같네요. <웃음> 오늘 장사도 성공적이네요. 어쨌지 그럼 네, 폐업하겠습니다. 와 폐업. 와 들어가자. 와. 폐업. 야 같이 해. 야. 어딨냐니. 알 응. 잠깐만 다시 어, 갈게요. 어디까지 가? 아까 그 여기서 이토로서... 왔는데. 빠르게 가려고. 비... 통로 찾다가. <웃음> 아, 음. 야, 패업. 어. 다음. 야, 나손 흔들고 있어. 아이 파이 오늘